그거는 치과에서 처방이 없으면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, 팔 수가 없어요. 딸미 친구의 집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.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여가지고 형님 다코 엄청 오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제수씨가 정말로 이제 자다가 뭐 흔들, 흔들고 막 해야 겨우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, 병원 가서 이렇게 처방 받아가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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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상시험을 했습니다. 그 결과가 중증부업증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가치가 큰 임상시험이었죠.